얘는 뜻이 뭐예요? 띠다. 띠다. 그렇죠. 그럼 품사가 뭘까요? 동사. 그렇죠. 동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running이라고 있다고 생각 볼게요. running은 뭘까? 띠는. 띠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품사가 동사일까요? 아닐까요? 형용사. 그렇죠. 형사가 되죠. 띠는 ᄂ으로 끝나고 있고. 사람의 네. 상태 보여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잘했고요이렇게 4개의 품사를 우리가 편의상, 어, 명동형부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얘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얘네가 제일 중요해서 4대예요 중요한 거, 4개. 네. 그리고 이제 문장성분은 5개가 있다고 나오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장성분은 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죠. 뭐로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동사는 보면은 안써 있긴 한데 한번 써, 써? 이렇게 쓸수 있어요 <목소리>